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10시이구요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사실은 제가 12월에 달 생일이 있어서 선물 받은 걸 영상을 찍었어요 었 근데 그 SD카드에 문제가 좀 생겨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제가 이번에 카메라를 새로 장만을 했는데 카메라 배송이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일상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오전에 알바가 있어서 알바를 먼저 가러 갑시다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안 오네요 알바 가는 길인데 버스가 안 와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학원에서 친구들 자습실 관리한 그런 거거든요. 친구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 알바가 끝나면 올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4시 4분이죠. 그 버스에서 내리고 그 집으로 갑니다. 짠 이렇게 집에 와서 손 씻고 발 씻고 하면은 4시 35분이 됩니다 현미 때부터 이제 제 시간이에요 마이 타임 이제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 하고 인스타 하고 유튜브 보고 하다가 좀 자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에 뭔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학원에서 알바 같은 거 하면은 되게 피곤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딱 지금 이 시간 되면 은 너무 개운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래도 꼭이 시간에는 자줍니다 낮잠을 자요 감사합니다 밥을 다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또다시 침대에 봅니다 아 맞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진짜 성인이 됐어요 제가 생일이 늦어가지고 민증을 수능 끝나고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날좀 전에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민증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한 2, 3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받았어요 오늘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전 이제 진짜 성인 제가 요즘에 책을 읽어요 아 근데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책을 읽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여행을 가고 싶어 왜냐면 제가 요즘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어딘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여행책을 사가지고 여행책을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해드릴게요 사실은 일본 가요 저 일본 계획하고 있고 친구가 계속 안간다고 하는데 저 진짜 갈겁니다 누구랑 같이 가고 어디 갈 거다 이런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오사카 가서 즐기다 오려고요 지금 되게 애매한 게 제가 수능은 쳤고 학교에서 방학식도 했는데 졸업은 안 해서 고등학생인가요? 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제 자신에게 뭐 3년 동안 고생했다 그런 위로 그리고 좀 힐링 그냥 여러 가지 생각 들이 많으니까 그냥 좀 정리를 하려고 일본 갈 생각이에요 네, 너무 멀리 말고 그냥 가까이 일본으로 가서 영상도 찍고 네, 그냥 좀 쉬다 오려고 계획 중입니다 근데 뭐 오늘 딱히 할게 있어서 영상을 켠게 아니고 진짜 일상인 영상 찍으려고 켠 거라서 없네요 지금 이 게임에 빠져 살아요. 왜안왜안 왜안 돼요? 왜안 되죠? 50% 와이파이 뛰는데 지금 10시 36분이에요. 일어나보니까 응. <웃음> 누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전화도 바꿨어요. 아 더워. 저 이제, 제가 요즘 즐겨 쓰고 있는 가밍풀이란 걸할 거예요. 이거 생일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근데 안 튀겨져 있는 건 기분 탓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사실 오늘 처음 쓰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이거 한번 써보고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똑 열어서 오픈하면 여기 안에 물티슈 있어요 아 물티슈 여기 안에 팩이 있어요 그냥 물티슈처럼 쓰는 거 뽑아쓰는 뽑아쓰는 페퍼민트 라임 향 섞은 거래요 자 이제 세수하고 올고요 뷰티 유튜버처럼 해볼게요 시드물 웰링 녹차 스킨 이거 습니다 그래서 닦아줬으니까 팩을 한번 해봅시다 오 Fat for m i 뭔가요? 두 개요? 두개 뽑은 거야? 아니죠? 아니죠? 한개 뽑았어요 아 너무 어렵다 람이 됐죠 아 이거 마, 많이 손 많이 만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팩하는 준환입니다아 웃었는데. 그럼 이렇게 딱 팩을 붙이면 귀신 같게도 1월 1일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뭐다? 스카이캐스 보러 갑니다 안녕~~ 아참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아, 지금 다올라가지고될거거든요